중지, 그냥. 응.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정지. 그렇지. 1분에 감수, 1분의, 계열까지 됐으니까, 정지 응. 그리고, 과연, 4회차서 비율을 쓰지. DNA가 복제된 식이, 감기차으라는 건데, 애측이니까, B. 응. 응? 그리고, 행동, 아, 색수, 색상, 색, 이거 지금, 감수 1분의 중기차으라는 건데, 응. 음. 네. 이제 해야지. C쯤 대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OX, 가의 기행을 향한, 말 대리. 가. 기행을 향한, 가의두 개겠죠? 이거 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응? 가는, 이, 가의 CCD를 볼수 있다. 그렇죠.